가 올해 19년, 20년 동계는 오픈하고 처음으로 동계 휴장을 지금 가지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목소리> 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어, 오늘 오랜만에... 아니구나. 거의 집에서 여기 집에서 처음 영상을 켜는 것 같은데요. 아, 오늘은 어, 캠지기 고군 그리고 아빠 고군으로서 영상을 찍을 거예요. 일단은 저희 이제 캠프 4시가 오픈한 지가 14년도에 오픈을 했으니까 어, 공사를 하고 15년도에 어, 정식으로 손님을 받았죠. 15, 16, 17, 18, 19 올해까지 이제 5년 차예요. 그리고 이제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페에 공지가 올라가 있어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해 19년, 20년 동계는 오픈하고 처음으로 동계 휴장을 지금 가지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음, 압박 혹은 의미도 이제 큰 의미가 있어서 휴장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저희 이제 어, 캠핑장 캠프 온네시가 오픈하는 해가 이제 결의가 태어나는 해였어요. 그리고 뭐 돌잔치도 캠핑장에서도 했었고 지금 뭐 매년 와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이가 어느덧 이제 6살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이면 이제 7살이 되고 내후년이면 이제 저도 이제 학부모가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벌써 왔어요. 아, 세월이 진짜 빠르더라고요. 저 진짜 오픈 준비하면서 앞만 보고 달린 것 같은데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오토 캠핑장으로 시작한 캠프오의 시가 지금은 이제 카라반클램핑장으로 거의 다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가장으로서 뭐돈 버는 거에만 이제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결의와의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에요 주중 주말 할것 없이 캠핑장에서 집보다는 캠핑장에서 지내는 잠자는 날이 더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결의가 조금씩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결의랑 처음으로 어 부착캠도 다녀왔고, 이제 그런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올 동계에는 휴장을 하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한달 사리를 가요. 결의 교육 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 치앙마이, 방콕쿠 파타야, 이렇게 세계 도시를 돌면서 저희가 한달 한 살이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음, 한 1월 중순쯤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때까지 약한 달간에, 한 달간은 이제 치앙마이와 방콕, 그 다음에 파타야의 영상들을 이렇게 업로드 할 예정이에요. 여행 영상과 그리고 이제 가정. 이제 애들 그런 교육문제로 이제, 교육 이제 창마의 쪽이나 이제 국제학교나 그런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다닐 수가 있는 일주일 단위로 이제 다닐 수가 있다그래서 그런 거를 궁금해 하셨던 분들에게 어, 도움이 되는 영상을 한 달간 제작을 해서 올릴 예정이니까요. 음, 오늘 내일 저희가 이제 며칠 뒤에 떠나거든요. 떠나니까그 뒤에는 이제 한한달 정도는 이제 치앙마이 영상이 올라올 예정이니까 그것도 재밌게 봐주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캠포네시도 제가 다녀와서 2월부터는 지금 에어스트림 작업 하고 있는 거 어, 완벽하게 리스토어다 작업 완료해서 3월에는 또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분위기 넘치는 감성적인 캠포네시 캠시기로 돌아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또 3월에는 캠즈기 고군으로서 캠포넷에서 만날게요. 자 기대해주세요.